안녕하십니까 t v 공민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. 오늘은 7번국도에 접해져 있는 상가부지 창고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.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현장 안내하겠습니다. 물건지 건너편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도로면에 아주 많이 접한것을 촬영했습니다. 물건지 쪽 도로에서 촬영했습니다. 수도관이 들어있는것 같습니다. 도로에는 아주 많이 접혀져 있습니다 영덕에서 오는 방향입니다 도로 높이보다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임냐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도로를 향해 촬영했습니다 이 토지는 도로에 많이 접혀져 있어 상가 부지나 창고 부지 주차장, 주기장 등 여러가지 많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. 현재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구매를 하셔서 주말농장으로 이용을 하시다가 기회가 되면 상가 부지나 창고 부지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위치입니다. 포항과 영덕 중간지점 청하면 미남리에 있습니다. 현재는 주유소 공사 관계로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으나 탱크 공사가 끝나면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상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. 상세페이지입니다. 주소는 경북포항시 북구청하면 미남리입니다.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. 중계대상물 종류는 토지입니다.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면적은 1143제곱미터입니다. 도로는 지적도상 2 0 m 포장된 도로, 왕복 4차선에 접해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길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%와 용적률 100%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. 추천용도는 상가 부지, 창고 부지, 주차장, 주기장 등입니다. 3.3제곱미터당 가격은 130만원입니다. 매매금액은 4억 5천만원입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